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네. 나로 살아가는 기쁨 아니타 무르자니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여기에서 저는 161페이지, 162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니타 무르자니가 음. 부모님끼리 그 주선한 결혼이 있었대요. 인도 분이신데 인도에서는 부모님들끼리 주선한 결혼에서 네.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니다무자니는 부모님이 인도 분이셨지만 싱가포르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어떤 부모님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그 결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되게 현대적인 여성이었던 었 거죠. 네, 그래서 결혼하는 날, 날 그때 못하겠어요. 라고 도망쳤대요. 이게 정확하게 결혼한 날이었는지 아니면 그 전이었는지는 이 시기가 나와있지 않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죄책감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한테도 죄책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약혼자 가족들도 쇼킹했을 거 아니에요. 신부가 도망쳤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둘이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부모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시킵시다라고 했으니까 여자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황당하고 잘못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네. 내가 속한 문화에서는 중매 결혼이 당연하다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파혼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척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주가 나를 벌주는 게 아닐까라고. 혹은 전생에 내가 나쁜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아니래요. 지금 어,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아니라고 도망친 것이 맞은 결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이 어, 이큰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파혼하고 도망가는 게 맞았었던 일이었대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내가 그 일을 해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다 라고 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 임사체험을 하고 죽음, 암투병 이후에 죽음을 경험해보고 삶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진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 맞는 것이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나는 이제 죄책감과 자기 비판에서 벗어날 줄을 안다. 나는 이제 죄책감과 자기 비판에서 벗어날 줄을 안다. 나는 이제 죄책감과 자기 비판에서 벗어날 줄을 안다. 161페이지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어떤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꼭 해드리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여기에도 적혀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매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선택 이 나중에 봤을 때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잘된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순간에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 그 순간에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은, 어,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자기가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책감을 느끼고 너무나 속상하고 그 이후로도 그일 때문에 자기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럼 제가 이제 여쭤봐요. 혹시 그럼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로 근데 돌아가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기한테 라면만 계속 끓여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커서 막 울게 되죠. 내가 라면밖에 못 먹겠다, 너를. 그러면서 막그 죄책감에 애기가 만약에 피부병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물론, 자, 잘, 잘 하긴 했지만, 그런 게 있으면, 아우, 내가 그때 너한테 못 해줬어, 너한테 못 해줬어 하면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 먹을 라면도 없는데, 그거를 끓여갖고 애한테 줬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그걸 계속 끊임없이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 아이는 평생 엄마가 죄책감 느끼고 걱정하는 모습만 보고 자라야 되고 그 엄마는 그 엄마대로 그런 감정이 사로잡혀서 아이한테 만났을 때 맨날 아 어, 미안하다 이 얘기만 하니까 그게 서로한테 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그순간은 그것이 최선이었다라고 그 당시에 과거의 나를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죄책감과 자기 비판에서 벗어날 줄을 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나는 이제 죄책감과 자기 비판에서 벗어날 줄을 안다.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불완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음... 그 순간에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음을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반성하고 물론 어,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것이 잘못인 경우에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너무 상처받고 죄책감 느끼고 자기를 비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되게 오랫동안 저 자신을 되게 미워하고 학대하는 데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음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사는 게 살고 싶지 않아지고 그 모든 일에도 다 부정적이게 되고 그게 결국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구나. 나는 완전하지 않구나. 내가 실수하는구나.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도 어, 쓴 글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저도 되게 부끄럽고 아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쥐구멍에 숨고 싶은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옛날에 뭐2 0대 그때 생각하면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정말 너무너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희한한 행동 방식과 말투, 그 다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되게 많이 변화될 수 있었고 또 오늘의 제가 될수 있었고 그니까 그 순간에는 그냥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죄책감, 자기 학대, 자기 비판에 쓰지 마시고 조금 더 나를 위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 탓이야! 라고 돌리는 사람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얘기 지우세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난 이제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나를 사랑하는 데 쓰기로 했다. 나도 좀 살아야겠다. 그리고 성장해야겠다. 더 강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제 영상 보시고 어, 좀 삶의 변화가 있으셨다? 그리고 어떤 행복이나 사랑, 기쁨 같은 감정들을 느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카페 리치 서클 아카데미에 오셔서 그런 감정들을 기적 체험 게시판에다가 많이 나눠주시면 같은 상황에 있는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행복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고 어, 당신이 했으니까 나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서로 이렇게 선순환 에너지가 도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적공장이라는 닉네임으로 <웃음> 불리는 곳인데 여기 오셔서 음, 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